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제가 차고 있는 순두토 피트니스 3 어, 와치인데요. 일단 이 와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한한 한 달? 거의 두달 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두달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플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플은 핸드폰에 깔려있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이렇게 깔려있거든요. 핸드폰에 깔려있는데 일단 핸드폰에 까시면, 일단 보실 수 있는 게, 핸드폰에 까시면 볼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어 슬립, 모드, 칼로리, 그리고 스텝.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슬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얼마, 딥슬립을 얼마나 했고, 그 다음에 수면을 얼마나 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오늘따라 좀 적게 자긴 했네요. 오늘따라 적게 자긴 했는데, 난 칼로리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날에 보시면, 뭐, 전날에 얼마나 잤고, 뭐, 그 전날에도 얼마나 잤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뭐그 다음에 제 피트니스 목록 같은 경우에는 제 본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피트니스 기록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어 잠시만요 어, 이런 식으로 피트니스, 피트니스 위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창원에 살기 때문에 창원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공원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기록을 여기 상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몇 킬로 걸었고 몇 미터 몇 미터나 걸었고, 그럼 심장박통수가 얼마나 뛰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앱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앱에서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공유 기능도 있어가지고 공유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앱은 간단하게 볼수 이렇게 간단하게 볼수 있어가지고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피트니스 이제 시, 피트니스 앱과 별다른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죠? 뭐요요 피트니스 요거 연동돼가지고 심장박동수도가 얼마나 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단 역시나 피트니스 시계 본체를 역시 봐야겠죠. 여기 시계를 본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제 배경 화면은 따로 바꿔놨습니다. 배경 화면 같은 경우 는 여기 물리 버튼을 통해서 작동이 되고요. 여기 터치 스크린 지원하지 않습니다. 터치 스크린 지원하지 않구요 그다음에 물리 버튼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한데요 물리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쭉 누르면 여기 뭐 여기 알림 설정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알람을 받을 수도 있고 타이머도 있고 그러니까 왓치 페이스를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왓치 페이스를 이렇게 설정해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한 왓치 페이스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왓치 페이스를 요걸 내놨어요 요걸 내놨는데 다른 왓치 페이스도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트니스 엑서사이즈를 엑스, 가지고 피트니스 이제 운동목록을 볼 수도 있는데요 운동목록에는 여러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워킹 있고 뭐 워킹, 뭐 트레킹, 어, 뭐 스키투얼, 뭐, 러닝, 뭐 사이클링 그 다음에 뭐 풀스위밍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좀더 다양한 어, 좀더 다양한 피트니스 목록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시면 로그북이라고 있어요. 로그북이라고 이제 제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게다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다 기록은 남아있고요. 남아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시면 타이머 가 있고요.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쉽게 가 쉽게 가능합니다. 조절에 가시면 이렇게 타이머가 작동이 되고요. 이걸 리셋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뭐 세팅이 있고요. 뭐 세팅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시면 일단 심장박동수를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심장박동수 측정하면 을 여기 뒤에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하면서 눈갱을 일으키면서 여기 이렇게 심장박동수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시면 심장박동수가 실시간으로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스트레스 지수도 이제 알려주고요 스트레스 지수도 뭐 얼마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 지수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하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그리고 저번에 얼마나 걸었는지 그리고 총 칼로리는 얼마인지 이번 주에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 하루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뭐 날마다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슬립 얼마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슬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날짜별로 얼마 썼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얼마 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때 동안 심장박동수는 어땠는지 평균 심장박동수는 어땠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능 안 쓰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운동 측정이거든요 운동 측정인데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안 쓰고 있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설정을 안해 가지고 아직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하게 뭐제 심장박동 수나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제 알람을 울리기도 하고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다고 알람 울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알람 울리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는다고 알람 울리기에 설정해뒀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오래 누워있거나 하면 알람이 울려요. 알람 울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딱 좋게 좋게 설정이 딱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방수가 돼요. 방수가 기본적으로 생활방수는 물론이거니와 수영을 해도 방수가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쓰고 뭐 보드를 타든가 했을 때도 뭐 땀을 막 많이 흘려도 그냥 기본적으로 뭐 고장나거나 하진 않았고요 제가 이거를 쓰고 제가 이거를 끼고 모욕을 많이 해요 모욕을 많이 하는데도 절대 고장이 나지 않아요 두달 동안 그렇게 씻고 했는데도 절대 고장이 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배터리 타임이 조금 짧다는 거 배터리 타임이 조금 짧고 그 다음에 여기 충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전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아기를 맞춰야 돼요 아기를 맞춰야 되는 건데 이게 아기를 맞추다 보면 이게 이렇게 딱 돼가지고 아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가 끝까지 안 맞아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동을 조금만 윙울려도 이게 알림이 오면 진동이 울리거든요 진동이 조금 올려가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바로바로 바로 충전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방수가 된다고는 하는데 충전 단자를 제가 또 벗어서 보여 드려야 할 텐데 충전단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전단자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약간 녹이 슬어 있어요 약간 녹이 슬어 있어 가지고 요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조금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쪽 부분이 지금 녹이 슬어 있어요 녹이 슬어 있는데 이 같은 여튼 제가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완전 방수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방수긴 방수인데 충전단자가 녹이 슬어 버리면 나중에 어 조금 충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거 코팅을 조금 안해준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장단점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한 피트니스 음, 음. 딱 17만원짜리 피트니스 뭐, 왓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평범해요 완전 평범한 피트니스 왓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분들이 있다면 한글화도 되어 있으니까 한번 17만원 정도라면 한번 고래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즘은 갤럭시 워치 2도 왔고 해서 이런 갤럭시류에서는 갤럭시 류에서는 갤럭시 워치 2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소요토 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방수도 되고 뭐 물리 버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가지 피트리스 메뉴도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뭐, 썸맛에 17만원 정도로 싸, 싸게 쓰, 싸게, 싸게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순, 토, 피트리스3, 와치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요. 여기까지 파일리의파비앙이었고요 영상 재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